고추 뿌리가 삐져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 보다 보다 처음 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곧 대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와. 아도시에다뭘 하신 거예요? 그. 아쿠도하고 루엔스 처방했죠. 아쿠도하고 루엔스? 예예. 예. 야, 그렇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충남 서산의 한 고추 농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 보십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뿌리. 보이십니까? 이뿌리 자, 일반 농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추 뿌리를 잘 키웠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추 모종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월 25일경부터 했어요. 입수가 많으면, 수장도 많으면 고추가 컸을 때 크기가 훨씬 더 큰다고 그렇게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곧 대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와 보면은 고추 이 절간이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네. 절간이 무척 짧은 라로 갑니다 이게 상태가 지금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비법이 뭐예요? <웃음> 여기 이사장님이 얘기해준 대로 잘 처리해서 아. 뭐 좋은 제품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열심히 잘 길러봤습니다. 아니, 도시에때뭘 하신 거예요? 그, 아쿠도하고 루엔스, 아. 그거 처방했죠. 아쿠도하고 루엔스? 예, 예. 야, 그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초기에 이제 파종할 때, 아쿠도 루엔스 집어넣고, 네. 밝은 재랑 미생물이랑 같이 놓고 온도 관리 철저하게 하고 온도 관리 철저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온도를 굉장히 저온으로 키운 거예요 이제 아 그... 저온으로 키워라? 예예그래서가 아, 8도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가 냉해를 입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을 때 이제 10도 네. 10도에서 15도 사이 맞춰 야간 온도를 네. 아 그렇게 쭉 꾸준하게? 예 이게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솜털 같은 것들이 음. 이렇게 되면은 밭에 나갔을 때 이제 바로 활착이 되는 거거든요 음. 뿌리가 아주 네. 꽉 찼어요 꽉 찼다? 예, 네. 아. 뿌리가 네. 지금 제대로 다 감겨있고 갈변된 게 거의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솜털처럼 나오는 그 아주 잔뿌리들이 있어요 아. 이게 그 작년하고 많이 다른 건인가요 그렇죠 작년에는 뿌리가 이렇게 꽉 차게 나오질 않았었어요 아. 근데 올해는 꽉 차게 나왔다? 예, 네. 꽉 차게 나와서 옆으로 삐져나오는 상태예요 지금 아. 고추 뿌리가?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이야. 보다 보다 처음 보네. 이맨 아래쪽에 있는 이 하엽. 응. 많은 농가 분들 거가 여기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건 뭐냐, 뿌리 상태가 이제 별로 좋지 않고, 이제 노화가 덜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잎기가 있고, 잎기가 네, 없네요. 네네. 이게 아쿠드의 힘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쿠드를 처리 안한 거고. 아쿠드 물 아쿠, 처리? 아쿠드 아쿠, 아쿠. 처리? 네. 잎기 네. 차가 났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물 관리에서 실패하시면 잎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육류 하실 때 아쿠도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이끼 발생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같은 경우는 이 상토 에 있는 인산을 다 분해해서 식물이 먹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이끼가 들하고또 인산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육류를 하실 때 절간을 잡으고춥기 키우시거든요 그럼 추위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면서 가장 큰거이 꽃잎장수 꽃잎 장하시는 분들 이거 꼭 한번 봐보세요 꽃잎 장수를 여기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네. 여기 약초 처리, 네. 무처리? 무처리 아... 응. 처리함으로써 인산을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 꽃 사이즈 자체가 좋습니다 여덟장 아. 같은 경우 달리면 은 본포에서 과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와요 음. 평균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솥불 솥불 육류 해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뭐가 뭐가 좋을까? 기존에, 기존에 했던 것 차이점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자라는 게 급속도로안 자라고 물론 전후로도 했지만은 이 절간이 채채 서서히 커가면서 육묘하기는 아주 좋아요. 소뿔이라는 어. 어떤 품종이에요? 예, 복합내병계 품종이고요. 이제 복합내병계라고 하면은 역병, 칼라병, 탄저병 그리고 기타 뭐 CMV, TMV 그거가 이제 내병이 된 복합적으로 내병된 내병성 고추예요. 확실히 내병계가 아닌 품종하고 내병계인 품종하고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작년처럼 비가 많았던 해에는 이제 탄저병, 이제 저항성 있는 품종하고 아닌 품종하고 진짜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소뿌리 다른 고추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거는 이 뿌리, 뭐 아쿠도, 루엔스 뭐 이런 걸로 자, 좋은 자재들로 이제 키운 것도 맞지만 그걸 제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쿠도 루엔스 처음에 한번딱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 뭐, 주기나 물량은 어떻게 주셨어요? 한, 2주 간격 정도 해서, 네. 예. 아쿠도하고 루엔스하고 같이 섞어서 넣었죠. 매주? 예. 2주 간격으로, 예. 아쿠도 루엔스를. 예. 예, 예. 옆면 시비를 쭉 했다? 예. 연면 아. 시비도 하고, 조루식으로 해서 관주 시비도 하고, 아. 한 번은 관주 시비하고, 한 번은 연면 시비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물을 하실 때물 네. 얼마에 아쿠도 얼마, 루엔스 얼마 이렇게 하셨나요? 한말 기준으로 했을 때그 아쿠도 같은 경우는 한 10cc 정도, 그다음에 루엔스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해서 했습니다. 물 150에 네. 요거 50ml 아, 아쿠도 50ml, 아트플랜 50ml, 어, 베리마크 두개 반. 그 다음에 루엔스 1리터. 예예. 예. 예. 한 뚜껑에 2 0씩이니까두개 반. 몇번 정도? 아니요, 세번 정도. 세번 정도? 물이 완전히 스며들 수 있을 때까지. 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아, 예, 예. 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이 본포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육묘장에서 따뜻하게 온실에서 잘 크다가 본포에 나가면은 이제 전투 현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살수 있게 뿌리를 최대한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루엔스를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인산질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잘 내려주고요. 저희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그 아쿠도하고 아트플랜을 쓰므로서 아쿠도가 뿌리를 보호, 보호하면서 뿌리에 스트레스 없이 나가게 해주고 아트플랜이 일반적으로농가분들이 살균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아트플랜이 유해균 억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나오세요. 살균제 네, 뭐, 네, 안 써도. 예안 네, 써도.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베리마크. 베리마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사이자필이라는 농약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미엄급 농약입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에 다들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를 식물에 이렇게 침질 하게 되면은 이약 기운이 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럼 초기에 뭐 진딧물이라든지 흡즙배충들 그랜들이 딱 찍거든요 그럼 이 약을 먹어서 그냥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달 동안은 거의 문제가 없이 지나가요 올해 고추 농사 어떻게 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대박 내야죠. <웃음> 야 <웃음> 예. 올해 고추농사 대박 나시고 예.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예. 한국 농산 t v 는 우리 농민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